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오는 바람에 또 중에 또 이렇게 술한잔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을 먹을 건데 이 아침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식으로 이제 다섯 끼를 먹으면서 벌크업을 했었던 그 식단이에요 그래서 굴물이 음, <웃음> 제가 이거 마시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금배 한잔해! 아우! 에이! 니문 하니! 하니! 일단 이렇게 아침마다 꿀을 먹었던 이유는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신진대사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단당류니까 바로 밥을 먹, 먹어요. 근데 내가 나를 더잘 모아주겠니?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는 간장 계란밥인데, 간장을 조금만 부어주시고, 자,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 한한입 하신다고? 아, 한입 하고 싶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음. 자체 모자이크. 음. 음. 와, 나는, 아, 이게 아침에, 지욕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간장맛은 왜이렇게 좋냐 원래 계란밥을 여기 계란을, 계란을 올려놔야 하는데 계란을 제가 어떻게 먹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탄수화물을 냠냠 짭짭 먹고 계란을 먹을 겁니다 계란 이제 프로틴파우더를 그때 당시엔 돈이 없어가지고 못 먹었어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계란으로 이제 단백질을 먹었는데 제 친구가 친구 보겸이가 선물 준 계란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자고있고 <웃음> 오랜만에 마시니까 괜찮긴 하네 제가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하다가 왜 중단을 했냐면 제일 중요한 게 복통이 왔어요 날개란을 먹게 되면 그 균에 노출돼서, 어, 이 복통이라든지, 뭐, 장애, 위장장애가 와서, 후라이 해가지고 다섯 개 정도 해놓은 다음에, 그리 이제 케찹이랑, 맛있잖아요. 음, 케찹을 막 비벼가지고, 막 먹었어요. 계속 좀뭐좀 뭐좀 먹어주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크림이라고 돼 있는 게, 되게 이제, 크림만 있는 거고, 오케이, 한 숟가락. 음역 아, 역시 남자는 아침 아. 공기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야, 찍찍. 누구야? 어, 너 뭐야? 너 스파이 아니야? 오, 그래? 아침 먹었어? 어차피 하든가. 얼마 음. 있어? 아침부터 기분 잡치면 되네. 지금 남자입니다. 주변에 적들이 많아요 자 오늘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도를 하겠습니다 어제 운동하고 땀 흘리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나는 내 삶을 찍는 거야 내삶어운동 어. 해봤냐? 나 운동은 그냥 굽혀펴기랑 가끔 했잖 가끔은 가긴 했지 야너 이목이 냐들수 아, 있지 오 해봐 아니 해봐 잠깐만 나좀팝업으해봐 해봐, 해봐, 해봐. 마킹너나질거잖면 <웃음> 잠깐만 해봐. 오. 어, 어, 저. 들긴 하네 어, 들긴 하네 잠깐만 요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너가 너 맨날 동탄 컨넷 찍는 거 중에서 그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어? 막 애들 막 세금 찍는 거 있잖아 산대? 어, 그거 측정하는 거 있잖아 <웃음> 그한번 해보고 싶거든보혜이네 <웃음> 운동 목표가 봐야 야, 건강해지는 정도? 너는 3굽 씹으로 조지자 <웃음> 3굽 씹이 뭐지? 3세트 어. 10개씩 드는 무게로 어. 1분씩 쉬면서 하는 거야 운동은 원래 하는 무게가 뭐야? 이거 들긴 드는데 1 0개못할거 아니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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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5섯 여섯, 한번 <웃음> 일곱 더 내려 엄마, <웃음> 야 밀어 여덟 패딩이 저 꼭지를 계속 건드려 아, 집중 집중 집중 아, 네, 하나 더여 생동... 운동 운동 좀 했네 아 그게 아니라 꾸준히 다 사이타마 운동이라 알아 그 원펀맨이라는 운동 이 있는데 나 그거 진짜 2 0 1 5년부터 꾸준히 했어 엄마 개물지 이거 봉태웅 봉이 꾸셨어. 요. 이 원래 운동에서는 운동 못 하는 애들이 짬밥 좋은 애들이 덤벨 셔틀이야. 아, 원래 그런룰이 있어. 그룰이야 아니, 아니 하나도 기억이. 아, 아, 알았어. 뭐 하냐? 와. 너몇개 정도 하는 거야? 근데 너도 그딱 이거를 엄청. <웃음> <웃음> 아니. 약간 좀 약간 더우하는 느낌이긴 하네 약간 약간 겨우하는 느낌 너너 전압끈이라고 알아? 전투압축근이라고 진짜? 아예 한번 해봐 전압끈이라고 아니잖야얘못 벗네? 야너 아직도 소리 안 깼냐? 야, 너 야, 너 야, 너 야, 잠깐만 <웃음> 야, 잠깐만 야너 미쳤냐? <웃음> 자아 잠깐만 이거 안될것 같아? 둘셋 오케이 그냥 내려서 한번, 한번 힘 줘봐 올려봐 아시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아하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통, 아유! 아유! 아유! 아아아 하나, 그래 그대로 밀어 너 혼자 밀어 와아 미자이끼 남자네 힘째네 그러니까 꾸준히 했을 뿐이야 오겸아어 뭐하냐 빨리빨리 안하고 뭐나 이런거 나, 나 이런 대기 싫어해 아, 아니 어떤거 뭐하냐 뭐, 원판 끼라고 아네가네 뭐. 아, 네가 알지구나 <웃음> 오늘 운동 배우러 왔으면 해야지 알았어 아 이게 보겸이 마랑의 이덕이 이 바벨을 한다고 아힘나 세구나 <웃음> 진짜 가볍이게저네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렇게 어 이거 못 든다고? 으아, 으아. 진짜 못든다아진짜야로가 아, 아, 아, 야, <웃음> 땡기고 있잖아 밑으로 어제 <웃음> 몰라 아, 네. 아, 아, 아, 몰카 해보고 싶어 아 당연히 불안거 티 나지 어떻게 냐 얼굴 표정이 존나 티 나지 <웃음> 아니, 옛날에 방송할 때내 모습 봤는데 진짜 어깨같이 거짓말치고 이게 딱 느낌이 딱 면봉이었어 아 그럼 하면서 좀 느끼냐? 단기간은 못 느끼는데 몇년 차로 딱 보면은 조금씩 차이 있나 조금씩 난 아. 이렇게까지 운동을 진작 생각할 지 몰랐네 보경 응. 오늘 난 뒤졌다 나, 나 뒤졌다고? 아운 오늘 아, 열심히 하던 얘기야 덤벨프라스 좀 할래? 아 좋지 할수 있냐? 아 아니 아니 진짜 아, 아, 왜 씨. 이러냐 초딩 거의 초딩처럼 생각하네 <웃음> 덤벨 가장 낮은 게 어. 35kg야 뭐라고? 내가 <웃음> 50kg 하잖아 야, 오, 야, 와, 야. 이거를 야, 이걸 하는 건 말이 안 되겠다. 양손 으리고 더욱 들중는데 와, 좋다. 그래, 코까지, 코까지. 그렇지. 너무 내리지 마, 코까지만. Come on. 이게 플렉스다, 야. 와. Let's go. 호흡해, 호흡해. 그렇지. 나이스. 밀어. 마지막! 나이스. 야, 씨. 와! 으아! 근데 확실히 운동 잘하고 몸 좋고 확실히 여자분들한테 더 어필되는 거 있죠? 솔직히 말해도. 운동하면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진다? 난 몸이 더 좋아지고 나서 남자들한테 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 누가 안 돼? 관리하는 모습엔 좀 매력을 많이 느끼시더라. 아, 관리하는 거에? 아, 그렇구나. 야, 이런 게 매력이지. 뭐 어떤 거.. 이거 제가 비꼬는 거 같은데? 아니.. <웃음>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여기서 어떤 게 매력이라는 거지? 관리를 안 하는 거 같은데 관리를 하잖아 아 최소한은 하지 최소한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력인 거야. 아 이거 좋다. 어 나이스. 둘 좋아. 셋 호흡해야 돼. 뱉어. 그렇지. 좋아. 호흡 가위로다. 한번더 뱉어. 그렇지. 너 고양이 어디야? 충남 서천이야. 충남 서천이야? 어. 충청도야? 충청도야. 야나 서산이야. 서산이야? 어. 야 서천은 완전 시골 아니냐. 완전 빵촌이지 충남이 두 아들이 잘 낫구나. 아 진짜로. <웃음> 으아아아아아악!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으악 으악 으악 으악 그럼 뭐 드는건모르겠 아니 기합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기합이 없어서? 봐봐. 너조은 좋아한다 그랬지. 어. 좋아. 어? <침 snacks> 은이로빙 어. 한번 해 봐. 진짜 진, 진, 진, 진, 진 진지하게. 어, 막대기 같은 하나 없어? 어? 막대기. 들잖아, 이게. 산산 조절. 이거들 장팔사모, 장팔사모. 방천화가, 방천화가. 저, 저, 저, 저 <웃음> <웃음> 어. 조절용? <웃음> <웃음> 어, 좋아. 진해 <웃음> 봐. 와, 이거 다산의 조절용. 좋다. 아유, 저 생이 있는 거 같아. 아니야, 지금. 아, 좀 부끄러운데 유선 구하러 온 거야 어. 유선이 좀 어. 과체중으로 나왔어 어? 아이제상극을한다아 이거 진짜 해봐 어. 주공! 자! 자! 들어도망셔야 됩니다! 아앗! ㅋ <웃음> 은 <조는> 전사하셨습니다 우리 <웃음> 한번 근력과 이 기압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 저한테 운동도 많이 배우고 너 영상 뭐 찍을 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줘 어나야 나중에 나나나 한번 찍자 나 마랑 밑에 들어갈게 아이씨 아 진짜 이거, 이거 이상해 하지 않 말, 말보루. 말보루 하자니까. 말보루. <놀람> 헬스 적으로 약간 꿈, 나무로 돼야 되지 않을까. 진짜? 어, 근데 지금 가능 있어. 야. 둘, 셋, 넷, 넷, 넷, 다섯,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네, 말아. 에저 자 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지 해봐 해봐 올려 하나 이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자, 해봐 덤벨을 세로로 들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팔꿈치를 배 가까이 하고 오케이 살아. 어자 하나만 더손꽉 잡고 밀어 자 버려 이제 오케이 제발 놔줘 오야잠깐 아니 휩패 아, 오케이 휩패 놔 오케이. 어, 야, 어, 얘도 코, 아니 노랗니까 나왔어! 어. 아우! 저... 아, 존나. 아, 나도 안되가 자, 고경아! 와, 진짜 어깨 뭐야? 야. 어깨, 뭐, 어깨 뭐야? 가자. 카바랑 야, 나 솔직히 너랑 맞짱 까면 솔직히 이생각 <웃음> <그래> 했거든? <웃음> 영상으로 봤대? 저 새끼 허세여가지고 맞짱 까면 <웃음> 이리만 하다! 야, 내가 무조건 진다. 야, 이거 못이긴다그 끝내자, <웃음> 이거. 아우! 아으으아아 쭈구리 목욕이네 진짜 와 진짜 개쭈구리네 <웃음> 와 얼굴도 개발려 몸도 개발려 와 장훈아 이거 좀 사줄 수 있어? 아 약간 좀 윗댔네 전베 아, <웃음> 50개 들면서 아. 이거 못든는다고아 여기 전화기 다들어서너 그래. 이거 뜯어먹게 생겼는데? 아이 아, 아니 뭐왜왜 어? 왜, 왜 벗으려고 그래 아, 약간 일부러 좀... 약간 또 이거 이거 치골 보이게 그거네 또아 어. 이거 그 고추 고내려고 했어 방금 아. 전에 <웃음> 운동을 약간 좀 어. 잘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진짜 습관처럼 하고 있다는 거 느껴까지? 그러면 돼. 오케이. 아 운동 끝. 고생했어. 고생했다. 아재밌었다 보겸이. 야. 너 내가 다시 봤다. 남자, 남성성이 좀 있는 게 어이가 자꾸 안 되는 어이? 운동 자부심이 있더라고. 아,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운동하는 모습이 너무 진정성 있어서 내가 이건 안 쳤어요. 이가 보겸이랑 어제 촬영 끝내고 밤에 술을 진짜 많이 마셨어요. 막 알잖아 제 스타일. 저는 이제 이런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들이키는 수준이잖아. 알잖아 이렇게. 어 괜찮은 친구야. 우리 보겸이 나랑 친구할까? 보겸이 나랑 비밀 친구할까? 아... 와우. 미국에서 먹던 그 식단 그대로. 간장 냄새만 맡으면요. 식욕이 그냥 쭉 올라가는 느낌? 와, 이, 이게 진짜, 진짜야, 이게, 이게 진짜야. 왜 무슨 김치냐, 이거? 와, 이거 무슨 소금에 절이 닭똥지 같은 느낌인데, 이게 찌어요 와! 야 이렇게 해가지고 짜지도 않아요. 음, 음, 와, 쪄고 쪄고 쪄고 쪄고. 음, 음, 눈이 피 아, 음. 하필그... 아, 하필그... 아, 수분이 많이... 계속 섭취를 해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날 수변을, 놓, 수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마시면 돼요 물두 잔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몸에 반응이 올 거예요 배출하면 두잔 마시고 배출하면 두잔 마시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 습관이 진짜 몸에 배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그 갤런이라 고 그러죠. 미국에서 갤런이 우유통 이만해요, 진짜 우유통 이만해. 학교 들고 다니면서, Your Hard of Man Water Time. 아, 이게 계속 마신 거예요. 그냥 평 계속 이게 안 들어가도 근데 진짜 한 15분마다 이렇게 소변은 계속 나오더라고. 가장 고역인 게 운전할 때 고속도로 운전하잖아. 이게 나와요. 진짜 싼다니까. 그럼 길가 세워둬야 되잖아. 아 어, 이게 또. 회사가 멀거나 아니면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습관이 가지시면 확실히 생활에 도움이 많이 안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물두 잔을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물을 줄수 있나요? 예전 습관을 지금 적응도 안됐는데 하는 내가 진짜, 진짜 바보예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천천히 올리셔야 됩니다 천천히 올리시고 부산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모르는 태국> <목소리도 모르는 태국> 둘이 하거든 비즈니스 좀 한다 네 비즈니스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옛날 아프리카 방송 때가 기억나네요 옛날에 시청자 얼마 없었거든요 그래도 제 리액션은 타야의 추종을 불가했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좀 보여드릴까? 예예 예, 오케이 아프리카 방송이에요. 딱 채팅 올라가고 있어요. 딱. 와 우리 또말빵님 200개. <웃음> 음, 음, 음, 음, 와이퍼 말굽 띠. 와 우리 말빵님께서또 100개. <웃음> 아, 지하실 말굽 띠. 자 만약에 만개하셨어요 여러분들. 와 그러면 이제 딱 CG 넣죠. CG 넣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앙! 아, 신규 개공인 말굽띠! 여러가지 시리즈 중에 동물 시리즈가 많았어요 앙! 아, 다조 말굽띠! 더 터졌다 앙! 음. 음. 아, 나서스 말굽띠! 좋은 시절이었다 음. 말 말수... 가 하체 운동은 따라 하고 있거든요 이 웨이트 트레이닝 말고 이제 컨디셔닝이나 이제 유산소 쪽으로 폭발성 있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제 컨디셔닝 종류가 한 15개 정도 됐을 거예요 나진 미칠 것 같아 몸이 누가 이렇게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매달린 거야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자기가 올라가려고 제가 미끄러워서 내 몸을 계속 이제 긁는 느낌? 그 신경통 아세요 신경통? 근육통 말고 신경통? 몸무게가 는 상태에서 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네 번째 끼니를 먹을 건데 자어디 사먹던 소고기 이 스테이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익힘인데 물론 여러분은 닥터 스트레인지로 알겠지만 전 닥터 스테이크예요 닥터 스트레인 짜잔 와~ 잘익었다 음~ 1분, 1분. 아~ 다시 깁시다. 큰일 났다. 이거 뛰어나지? 이거 큰일 는 거야? 미국에서는 소고기가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고기 자주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얇은 거 샀나? 이건 스테이크 거라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l 스 s t meal 밥이 있는지를 좀 없어요. 빵이다. 아이빵 괜찮지? 이 쫀득쫀득한 빵 안에 크림이랑 뭐 단팥 들어가 있는 그런 빵 같은데, 음,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입니다요. 아, 아,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소신 발언 해야 될것 같아서 이미 패턴제작 패션이라는 그 단어의 의의를 아시냐고요 패션이라 하면 그 철학적인 의미가 선두예요 선두 그 선두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유행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분이신 유승범씨도 옷을 못 입는다고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선두 아, 시대를 앞선 패션을 입으셨어요? 이 얘기, 이전례를왜 말씀드리냐면 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가 옷을 못 입어 보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건 선두라는 얘기입니다, 선두. 뭔 말인지 아세요? 그걸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Today's English Studying nah,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look, look at me. How you like that? Look at you now, look at me. 이렇게 유 at you, look like How you like that? l o o m o t o o you, k e o a m How you like t h a e n e right now. m a n You got, me mad. You got me mad right now. I'm mad, m a d right now. How you like this? 님 <웃음> 만족합니다 오늘 하루가 In the area Then you know it's Christmas For the children above all Then you know it's Christmas c a u s Santa's on his way